안녕하세요. 먹뿌려 엄마입니다. <웃음> 다시. <웃음> 안녕하세요. 먹뿌려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부분적으로 염색을 제가 흰머리 염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여기 귀 옆이랑 여기 앞에 요런 데가 흰 머리가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염색약을 제가 사서 이제 바르다가 이제는 그 범위가 좀 많이 넓어져서 요 정수리도 생기고 요 뒷부분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머리를 이렇게 가리니까 아직까지도 요 앞부분만 제가 염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머리가 좀 갈색인 머리에요. 이, 제가 이거는 저희 언니가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해서 제가 이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염색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쓰고 있어요 오지라고요 저희 언니한테 소개받아서 이거 쓰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장갑을 껴요. 이거 뭐, 염색할 때 이런 장갑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염색약, 염색할 때 이렇게 장갑을 끼고요. 기막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섞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좀 오늘 머리 염색을 좀흰 부분이 많으면 한요 정도? 한 2cm? 2cm 정도 짜주시고요 이게 일제예요 일제, 이제 이렇게 써있는데 일제하고 를제 이제를 1대1 비율로 이렇게 섞어서요 이렇게 저는 오늘 흰머리 앞부분만 여기 앞부분만 할 거라서 제가 한 요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많이 필요는 없고요 요정도 그리고 저는 팁이 있다면 저는 머리에센스를 여기다가 같이 섞어요 미용실에 가서 보니까 그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요정도 어, 너무 많나? 요정도 섞어서 요거를 섞어요 이거 잘 개서 이렇게 해서 잘 개졌으면요 편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으시고요 귀에다가 이렇게 귀마개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여기 이런 데다흰 머리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데도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만 제가 흰 머리 염색을 해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부터 내려올게요 여기부터 이렇게 하시면 여기 뿌리만 이렇게 잘 보이시나?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요 빗으로 꼬챙이 빗으로 이렇게 갈라서 또 위로 올리세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뿌리만 뿌리만 바르고 또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뿌리만 이렇게 쪽다 하셨으면 이렇게 해서 될수 있으면 빨리 바르고 한 2, 30분 있다 빨리 감거든요. 저는 오래 있는 거 싫어서 그래서 제가 앞부분만 염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다시 이렇게 이 부분만 발라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여기부터 이제 전체에 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안 하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앞부분에 신머리가 생기면 여기까지는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갈라서 뿌리만. 염색이 안 좋으니까 많이 바를 필요 없으시고요 뿌리 부분에는 그렇지만 충분히 발라 주셔야 돼요 뿌리에 염색약이 잘 닿아야 흰머리가 염색이 잘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갈라서 조금씩만 이렇게, 이렇게. 콕콕 찍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눌러주는 다 염색 잘 되라고 이렇게 눌러주는 아 제가 좀 이마가 넓어갖고 보여주기 싫은데 할수 없네 찍으려니까 아까 2cm 정도 짰잖아요 근데 2cm 정도 짰는데 지금 그거 다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대에 남은 것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요 저는 염색 빨리 되라고 이런 캡 있잖아요 어찌 미용실에서는 랩 같은 거 이렇게 씌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로 좀 진짜 많이 흉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꾹꾹 눌러서 꾹꾹 눌러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쪼여 준답니다. 이렇게 쪼여 준답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 주시면 여기 염색약이 잘 뿌리까지 잘 되더라고요. 되게 금방이에요. 지금 제가 한 얼마 되지도 않게 금방 발랐죠? 여기 옆에 흰머리 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만 이렇게 발라서 눌러 준 다음에 한 제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있다가 이제 머리를 감을 거예요 그때 한번 감고 여기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30분 정도 있다가 지금 머리를 감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염색이 아까 흰머리가 여기가 다 염색이 잘 되었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머리, 앞머리 염색하는 걸 찍어 봤어요. 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